어떻게 갓생을 살아볼 것인지 삶의 무토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동물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백해무익이다라는 생각이 속으로 이걸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29살 된 거예요 이속 근육장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해보고 아님 안 하면 되니까 <웃음> 여러분 이제 진짜 첫째 음? 주가 거의 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2023년도 새해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에도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2022년도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게 그때도 되게 달성하기 힘든? 엄청 어려운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완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거의 성공적으로 다 이룬 거예요. 전화중국어는 지금도 하고 있고 운동도 계속 하고 있고 다이어트도 지금 다시 빼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름에 제가 한 8kg까지 감량을 해봤고 내일 배움 카드로 내일도 배우고 있고 여행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갔던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되게 어려운 목표 집 사기 뭐 이런 목뭐 이런 좀 달성하기 힘든 거대한 목표는 안 세우는 편이거든요. 대신 그런 과정으로 갈수 있는 좋은 습관들 되게 하루하루 쌓이면 나중에 엄청 크게 돌아오는 그런 목표들을 위주로 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 한해 동안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어떤 명사형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사 행동형으로 계획을 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 3회 운동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고 건강도 저절로 좋아지고 전화중국어 꾸준히 하기를 넣어두니까 중국어 능력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었고 결과적으로 한 해가 끝났을 때 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좀 거창한 목표보다는 생활 습관들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목표들로 한번 적어볼 생각입니다 다이어리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요오로루 다이어리 벌써 다꾸는 이렇게 조금씩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새해 목표는 이렇게 열면 이 바로 앞장에 쓰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열 때마다 좀 상기시키기도 하고 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새해 목표 계획들을 하나하나 같이 적어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갓생을 살아볼 것인지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어 먼저 8시 30분 기상 이게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좀 스케줄마다 유동. 종적으로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이게 프리랜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게을러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최근에는 좀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업무를 하고 운동 갔다가 밥 먹고 오후 업무를 하는 식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루가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작년 목표는 9시 전에 일어나는 거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8시 반 전에 기상을 하는 걸로 다짐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차사기 거창한 목표는 쓰지 말라고 앞에 말했는데 왜 차사기를 해놨냐면 차사기는 진짜 지금 저한테 좀 필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최대한 빠르게 올해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좀큰 목표는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이뤘을 때 성취감도 진짜 진짜 크고 더 열심히 살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슈폼 도전 어 이게 제가 계속 계속 미루고 있는 목표이긴 한데 사실 저는 슈폼의 중요성을 한 4, 5년 전부터 실감을 하고 있었는데 어 유튜브만으로 너무 벅차 하고 그 쇼폼 특유의 그 짧고 빠르고 밝고 막 이거를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뤘는데 어 너무 그 톤을 쫓아가지 않고 저의 그런 점잖을 톤을 유지하면서도 어 쇼폼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점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채널인 것 같아서 어 이번에 진짜 미루지 않고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랑 연계돼서는 파이널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이거를 배워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지금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어도비 기반의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편인데 제가 또 컴퓨터는 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널 컷이 훨씬 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자로서 계속 이렇게 커리어를 사가다 보니까 좀 다양한 툴을 다루는 것도 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걸 메인으로 쓰진 않아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적어봤고 다음은 건강검진 풀코스 여러분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긴 한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엄청 세세하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사비를 들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쫙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미루지 말고 한번 꼭 해보세요 요새는 어린 나이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으니까요 다음은 술 줄이기입니다 어, 금주라고는 못 적겠고 제가 여름에도 금주를 한 달인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만나고 이러다 보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먹기 시작하다가 또 제가 엄청 현타를 맞아가지고 또 최근에도 한한달 넘게 술을 안 마셔봤거든요 안 마실 때는 힘들었는데 안 마시다가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그술 취한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술만 먹으면 은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져서 눈물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울고 가족들이랑 얘기하다 울고 이게 그때는 너무 타당하게 내가 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깨면 너무 현타 오고 왜 그랬지 싶고 돈도 아깝고 시간 아깝고 체력 아깝고 가면 갈수록 백해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많이 줄여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일 국가자격증 따기 이건 시험 접수를 오늘 했거든요 붙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 근데 운동하기가 아니라 이제는 듣근하기가 목표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좀 다이어트 하는 목표로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보고 조교성님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나 혼자 산다 막 이런 거다 봤거든요. 근데 그 운동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막 너무 날씬해지고 싶다 이거보다는 약간 수련하는 기분으로 내 몸에 근육이 많았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되게 가벼워 보이고 막. 민첩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요즘 웨이트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가지고 근육장이 돼 보고 싶어가지고 <웃음> 아무튼 그랬고 다음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만들기 이게 원래는 네일샵 창업이었는데 네일샵 창업은 약간 보류 포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구상 중인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자본 창업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저 혼자 아니고 친구랑 같이 해보려고 대충 사업 모델이라고 하기엔 고창하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가닥에 나왔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주말부터 모여가지고 제안서도 써보고 그걸 생각입니다 이게 막 성공하기 막 직업 몇명 고용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들기니까 뭐 하다가 그만둬도 목표는 이룬 거잖아요 만들어 보긴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해보긴 하면 약간 내 목표를 이룬 거니까 그리고 다음은 지금 하고 있는 전화중국어 계속하기 전화중국어를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고 확실히 1년 하다 보니까 성조도 많이 좋아지고 옛날에는 제가 이제 지역마다 그 말하는 사람마다 억양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틱리가 그걸 되게 많이 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좀 틱리 실력도 많이 늘은 것 같고 말도 예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럽여행 가기 제가 20대 때 유럽여행 가는 게 저의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8살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내가 30살 넘었는데도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룰 수도 없는 버킷이 됐는데 이제 만나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29살 된 거예요 어, 저는 사실 이 기사가 나고부터 자체적으로 혼자 만나이를 시행 중에 있어가지고 어개이득 이러면서 다시 살며시 저희 버킷리스트로 넣어가지고 어만 29세가 지나기 전에 어, 유럽 여행을 좀 짧게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기 이렇게 말 하 아, 소리야 약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의 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글 중에 정말 정말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터널을 지날 때라는 글인데 여러분 시간 될때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읽은 뒤로는 뒤돌아보지 말라 이게 제삶에 약간 모토가 됐다고 해야 되나 왜 허다한 이야기들에 이런 돌아보지 말 것에 대한 금기가 원형처럼 반복되는 걸까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정말로 뒤돌아보고 싶다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난 뒤에야 돌아서서 보세요 치희로가 마침내 부모와 함께 새로운 삶의 단계로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전화를 통과한 후에야 표정없는 얼굴로 그렇게 되돌아본 이유가 아니었던가요?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머리가 띵했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도 되게 많은 편이고 과거를 엄청 엄청 되짚어보는 타입이에요 근데 내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과거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꺼내본 적이 거의 없고 거의 불행했던 기억들을 계속 꺼내와서 계속 신경쓰고 계속 불행해 해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지금 정말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진짜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되겠다. 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생각해야겠다. 예전부터 느게 왔지만 올해는 더더 더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되돌아보지 않기를 적었습니다. 말 예쁘게 하기. 제가 이제 속으로 욕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들 그렇지 않나? 이렇게 밖에서 막 욕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진짜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쓰는 단어들이나 말투가 너무 어린 것 같고 약간 철이 없어 보인다는 걸 최근에 진짜 진짜 많이 느껴가지고 어 저는 밖에서 누가 막 욕하거나 좀 막말 같은 걸 하는 걸 들으면은 되게 거울 치료가 되면서 아 진짜 진짜 나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뱉는 거 말고도 속에서도 막 말을 좀 예쁘게 다정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정말 사람은 생각한 대로 라하는 대로 사는 거 같아가지고 다음은 라이브 커머스 도전 이것도 이걸로 뭘 엄청 해내고 싶은 건 아닌데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좀 있고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여가지고 일단 해보고 아님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은 다독하기 이것도 작년 목표에 적어놨었는데 어, 그때는 월 1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짝 벅찬감이 있었어가지고 어, 이번에도 월 1권 정도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책을 진짜 안 읽어가지고 약간 난독 좀 비슷하게 문해력이 진짜 떨어졌어 데 이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다시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약간 멘탈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책 읽는 게 진짜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강 챙기기인데 영양제 먹기, 이어폰 끊기. 제가 이 이명이 진짜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데 솔직히 딱히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어폰을 최대한 안 들으려고 저는 차를 사는 것도 있거든요. 이동 시간에 또 아무것도 안 들으면 되게 괴롭잖아 그리고 저는 특히 블루투스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를 들으면 좀 뇌가 둔감해진다고 해야 되나 멍청해지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어폰은 평소에도 진짜 진짜 안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올해에는 진짜 진짜 거의 안 듣는 수준으로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 하나 듣기 이게 뭘 들을지 생각 안 해봤는데 요즘 구독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하나 듣기에도 좋은 것 같고 뭐 하나 배워두면 은 새로운 파이프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부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 제가 살다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베풀수록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막꽉지려고 할수록 더내 손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핑계지만 조금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어좀 봉사활동이나 기부 이런 걸 조금씩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열심히 하기 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독자 수를 적으려고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몇년 해보니까 구독자 수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딱히 구독자 수에 그렇게 욕심이 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웃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19가지나 됐는데 여기 이렇게 빈대는 스티커로 꾸며주는 편인데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거 천원 주고 샀나? 파일 정리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여기다가 스티커 이렇게 다 종류별로 칸마다 비슷한 것들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 진짜 엄청 편한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스티커들로 좀 마음 꾸며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뜯어보면 이걸 꾸준히 지켰을 때 1년 후에 내가 엄청 엄청 성장할 수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들이라서 올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가스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새해 맞이 2023년도 목표를 같이 적어봤는데요 어, 어려운 목표보다는 저처럼 좀 쉽고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로 하나하나 적으셔가지고 다들 가스 사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